오케 진짜 빨리 와줘야 돼. 뭐야 이게? 근데 뭐냐고 이게. <웃음> 네, 오늘은 도겸이의 1분 7초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. 도겸이의 챌린지는 나에게로 와 입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자판기 앞에 있는데 음료수 사 먹을 돈이 없어요, 지금.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지금 돈이 없다고 자판기 앞으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끊고 난 후부터 이제 초르세요 그리고 1분 7초 안에 오면 성공입니다 저는 디노한테 먼저 네, 전화를 할게요 아 뭐를 것 같은데요 디노야 그 형이 지금 그맨 끝에 자판기 있는데 알지 디노야 어, 형이 지금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디노야 지금 혹시 급하게 좀 빨리 와줄 수 있니 지금 혹시 어어, 어. 아, 카드에도 대상. 지갑들 혹시 빨리 와줄 수 있니? 어. 어. 어, 그데 진짜 빨리 와줘야 돼? 끊자아자 빨리. 어? 1, 2, 3, 4. 지갑 찾는데 1분 걸릴 것 같은데, 이거 솔직히 진짜. 지금 이제 좀, 어, 아, 내 지갑 어딨지?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, 지금, 지금. <웃음> 아내 가방 어딨어? 이러면서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자팡미뿐만 아니 음료수뿐만 아니라 고겸이 나에게로 와이 컨셉을 가져와서 뭐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이제 멤버들을 저한테 올수 있게끔 할수 있게 그렇게 일분 7초 채린지입니다 어, 할수 어! 어! 형 지금 1분 7초 챌린지 하고 있었어 어 1분 7초 안에 네가 한올수 있을까? 없을까? <웃음> 뭐야 이게? 내가 <웃음> 내가 지금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너가 대기실 멀잖아 어, 어. 근데 1분 7초 안에 오면 성공이고 얻오면 어, 음. 실패 근데 뭐냐고 이게 <웃음> 야, <웃음> 아 그래? 음. 음료수를 이제 아, 나 진짜 형 급한 줄 알고 엄청 뛰어왔잖아 아, 급한 줄 알았어? 어 아,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 현금은 인서서 다인데 어, 인서서 다인이야 어. 지금 54초 네 54초 걸렸습니다 어이 너무 급하게 말하니까 도겸이 형이 도겸이 형이 아, 진짜 급한 건 감동이다 아 그래? 어, 야, 이게 그래 아, 아, 아무리 받아야죠 멀리서 저기서 아 뭐지? 어때요? 이러면서 올줄 알았지 금데 어. 그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들리니까 어. 그러니까. 오 디노 아 당연하지 그래. 형이 그러면 가는데 네. 왔는데 형이 안 보이고 카메라, 보이세각에 카메라가 보니까 속았다. 음. 제가 <웃음> 네, 음료수 먹고 네 어쨌든 아, 네. 도겸이의 1분 7초 나에게로 하는 성공! 성공! 성공! 누구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좋으라고! <웃음> <웃음> 뭐 마실까? 나는 형, 치게 뭐 마시고 싶은 것은 다 말해, 나 지금 왜냐면 나 지금 야, 디노 진 지금 3천 원이세요. 3천 원이요차 교수님? 3천 원은 내 손에 있어. <웃음> 얼른 넣은? 크래밍다노가 그래. 사시는 음료수 얘기할 참.. 어, 형이 언제든 부르면 난 달려갈 수 있어. 디노 진짜 감동이다. 고미나 <웃음> 필요가 뭐이니? 진짜 <웃음> 감동이다. 야 이게 1772가 정말 감동 있는 프로그램이네 음. 코너야 이거. 프로그램. 디노는 뭐 먹고 싶어? 나는.. 난... 비타민 충전을 넣을까? 그러면 그래, 비타파워? 어. 비타 춤. 충... 비타는 두 개가 있죠. 뭔가 이게 더 비타의 함유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. 시케 뭐 이렇게 도겸이 나이기로 와 이렇게 같이 해주 아, 제목이 나이기 나에게, 이로 어. 와. 언제 어떤 상황이든 이제 멤버들이 제가 전했을 화때현실줄아올수 있게끔 하는 음. 그런 네. 코너입니다. 그런 아, 거들 지원. 첫 퇴인데 뭐잘 네.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공의 기념으로 짠한번할까짠한번네짠한고 가시죠 대기실으로 저희 가야 되니까 네. 성공! 응